네 여러분 올해 첫번째 매미 사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안경통이 없어서 주시통주시 어, 네, 먹고 뚜껑을 살짝 이런식으로 땄어요 사실은 뚜껑을 완전 개방할라 했는데 이 정도 첫장할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나무 다운 들쯤에 매미가 있어 일단 아닥하고 가서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잡았어잡았어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. 님들, 요 놈이 바로 매입입다 오, 오우, 개잡섭게 생겼네. 어아잠지지제제어안안 돼. 네, 지금 제 손바닥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이 녀석이 그 유명한 참맴인가 예, 약간 등짝 보면은 옛날, 옛날 구형, 개구리, 군복 같은 색깔이 좀 보이죠? 얼룩덜룩하고 네, 아마도 참맴인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멋있게 생겼다. 이 녀석이 그 유명한 맴맴충 데시벨충 새끼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죠. 이 녀석은 땅 속에서 3, 4년 동안 유충 시절을 보낸 다음에 이 시기쯤에, 네, 올라와가지고, 이렇게 성충으로 그 탈피를 해가지고, 한한달 정도? 지지배배 울다가, 네, 알을 낳고 다시 땅 속으로 썩어버린다는 그런 애들입니다.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대시벨충들의 노래소리에 힘들어도 많이 참는 편이긴 하더라고요. 일각에서는 과실 같은 거를 주둥이로 꽂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좀 많이 베리기도 한다지만 에뭐소음공해쯤이야좀 여름답다거나 할까? 뭐 괜찮잖아요 야이 앞모습이 약간 그셀 있죠? 드래곤볼의 셀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? 그리고 뭐 뚜껑 탈피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드래곤볼 작가의 셀이랑 좀 많이 컨셉이 비슷한 것 같네요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녀석이 나가고 싶어서 엄청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불쌍한 녀석 올해 첫매미 만큼 확실히 구경을 많이 한 다음에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는 뭐야 이 녀석이 수명이 얼마 안되는데 얼른 풀어줘야지 일단 풀어주기 전에 좀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아마 참매미로 추정되고 어 동영상 올릴 때는 한번 무슨 매미인지 제가 정확히 찾아볼게요 북방색 만약에 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은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<웃음> 그리고 어디보자 네. 양눈 사이쯤에 그 드래곤볼 셀처럼 입이 있고 한 쌍의 더듬이가 보이고 네. 그리고 배 마디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쯤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목이랑 비슷했던 매미들의 침입니다 이 침으로 침을 앞으로 이렇게 얘가뺄수 있거든요 모, 모기처럼 그래가지고 나무에 이제 수액이 흐르는 데에다 팍 찍고 빨대로 쪽 빨아먹는 거지 멋이 있어한 쌍의 날개 같지만 이 안쪽에 보면은 작은 날개 한 쌍이 더 보이시죠 자 여기 총두 쌍의 날개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어, 뭔가 맴명 거리고 싶어서 미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바 나 며칠 못 사는데 자꾸 지랄 개색 어? 야이 개색 좀 풀어줘 이 개새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녀석 나중에 어 진짜 사체가 된 매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발성기간이라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녀석을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깔아 매미야 이거 손 놓자마자 날아갈 거겠지만 안 날아가네 역시 자연에 있는 게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잘가라 대지벨중야 고맙지 않냐 이렇게 풀어주고 근데 얘가 <웃음> 기력을 다 했는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도 잘 날아가지 않네요 여튼 잘가라 안녕